여, 예롭사미름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주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라에 기다지않으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 수배받은 사명법 하나님의 두려워의 보험을 증거하는정한라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속사 정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주. 성경6 6권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6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구절 후절, 구절로 표시된 것은 191개 1개 구절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성령이라는 이 말씀 단어가 53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성령에 포위된 사람 성령에 포위된 사람을 이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포위된 사람 <웃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의사의 그 체험 메모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한번 여시기 나누겠습니다. 한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체험을 하고 느끼며 깨달은바를 기록을 해놨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위장병에 걸려 고쳐달라고 찾아온 환자를 볼 때에 그, 그는 진찰하면서 때로는 화가 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그리고 화만한 것이 아니고 가끔 속으로 욕을 막 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되겠죠. 환자에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주물주물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은 일지만도못합니다 이렇게 욕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황님께서도 동물 이야기 좀 했죠. 돼지고 뭐 사자고 모랑이고 개고 이런 모든 등등의 동물들 짐성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해부를 딱 해보면은 절대로 위장을 80% 이상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몇 프로 채운다고요? 그 80% 정도 딱 먹고 나면은, 먹어야 할 그만큼 80% 먹고 딱 나면 다 끝난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80% 먹는 것으로서 끝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해고 해보니까 120%나 먹는다고 합니다. 네, 툭 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인간이 욕심을 바라보는 그런데 120%나 150% 먹어서 니가 확장되어서 병이 나온 것이 위장적이다. 그러니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환자가 제가 병 만들어 와가지고 왔어.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의 원인조차도 모르니 배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객관적으로 다섯 가지의 그 수준이 있답니다. 첫째 수준이 뭐냐. 동물적인 욕망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흥토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다 동물적인 욕망과 인간의 이성이 대립할 때에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처세하느냐 그게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저 동물적 욕망에 걸려서 먹고 입고 자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를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새 우리들 많이 이제 참 뉴스라 이제 티비에서 많이 나오는 최근에 공부해서 이제 성적 문제가 나왔죠. 동물적인 그런 성적인 행동이 동물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범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것이냐? 그건 동물마도 못한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적인 욕구와 욕망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인간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는 라 그런, 얼마나 많은 이성을 지니고 사는지 이걸 우리를 따지면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책임과 자유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를 갖자, 자기들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동물적인 감정의 하나의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 뒤에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성이 병들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이 모장난 것과 같다는데 맑은 이상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즉, 지혜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기때문인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행, 행동의 결과는 자유 의지에 의한 자유 행동이라야 되는 거예요. 의지 없는 행동, 생각 없는 행동,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욕망가진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동물적인 인간의 욕망가진 행동에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판단능력과 판단기전이 아주 망가진 사람은 인성이 병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에요. 마치 깨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아무리 비춰봐야 자기 얼굴의 정상적인 얼굴이 보일까요? 삐뚤게 보일까요? 깨진 거울로는 본인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볼수 없는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 과거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이냐 그런 얘기 그래서 두 번째가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얼마나 맑은 일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과거지향적이냐 아니면 은미래지향적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 읽습니다 그러나 과거와의 관계를 끌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미래가 다 망가지게 되는 교가 많다는 거예요. 미래의 매 미래에 붙들려 있게 되게 되면 앞을 향해 가지 못하다 보게 되면 다깨지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은 잊어야 합니다. 때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과거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는 그런 니다 보통 우리의 친구들끼리 서로 관계 속에서 언제 매이 나오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게되 과거 얘기를 꺼내가지고 막 친구 따가 보니까 언쟁이 나와 가지고 싸움이 나오고, 투쟁이 나오고, 결국 더먼 수지간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그 지향적인 것 자체에 자, 자제해야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끌려가며 억지로 사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 전주일인가, 감사도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말씀. 있습니다. 또, 감사도 선택인데, 그 선택은 한순간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수 없이 끌려가면서 노예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사느냐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얼마나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가에 인간다움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티만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그림소질이 있었나 봐요. 이 그림소들이 있어가지고. 과거 아,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열흘 동안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대단한 그림 수준이 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화가들로 와서, 야, 이 그림은 대단한 그림이다.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림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도 많이 보니까, 그림 그림에 스스로도 감탄하고, 선생에게도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 감동, 감 감정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헤만 벨라라는 유명 화가가 한번와 보니까 하루 종일 그감곡받은그 그림에. 만족하면서 맨날 매출 동안 그것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얼마후에 와보니깐 자기 사진이 없어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야 내가 치웠어. 내가 치워버렸네. 아니 이거! 어떤 그림인데 하면서 하니까 이화를는말이 자네는 작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이대로 가게 되면 사네에게는 미제가 없네. 그리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치고 내라고. 그 소중한 그림을 치우버리고 다시 그리게라고 하는 그. 선생의 말을 듣고 열심히 열심히 더 그림으로 말려나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있는거예요그 과거의 성공이 미래는 망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간을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순간에 살면서도 영원을 지향할 때에 그만큼 높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얼마나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가 인간다움이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본문에 오는 대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봅시다. 본문 말씀 성령 안에서 이 본문을 제가 뺐는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예로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감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베에서 교회에서 3년 동안 고생하며 성령 오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또 하늘의 성령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그명이있을던게 간다.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이사방 바울이 이제 잡힙니다. 잡힙니다. 잡힌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위 모든 장모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지금 성의관들과 그 바리세인들이, 선생님을 잡으려고 지금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우스라고 이렇게 본거했지만은 사도벌 선생은 이런선을 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광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이어서 오늘 이대왕, 이 옥선왕님, 오늘 오신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으로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행동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많습니다. 우리 종족과 왕비들에게 적어도 신령한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그런 순간 순간이 언제 닥치느냐가 될 때에 기도가 막힐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힌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고 뭐 했지만 주물주물주물주물 주물주물 기도 핵심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 떠나지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나친 근심이 있던지 혹은 큰 시험에 빠지고 보면은 마음의 시험이 오기 때문에 다른 생각 감성을 잡고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 포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럴 때에 기도가 막힌다는 그런 얘기예요또 누구든지 미워하거나 시기하든지 질투하게 되면은 기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 속다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고, 사랑이 식고, 사랑이 내 속에 사라지게 되면. 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마음이 닥쳤다는 의미거든요. 영의 문이 닥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과 강화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 바울 을서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유럽산령으로 내가 가야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로 가라가하십니왜 예로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많은 무지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체험한 성령의 그리 은총음성을 남의 생을 넘어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직접 받고 전보된 사람 아니에 예?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직접 인해가지고 전도된 분이 사방을 선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가하며 외치면서 증가하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또 성령이 이끌어들는 겸손과 눈으로 인내와 성님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증가하며 그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주의 행성을 들었답니다. 이제 성령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에베소 기반 성령사업을 접고 이제 그는 어찌 생각하면 막연한 길이 없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에 성령의 특별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김동철 회장님 네. 성경 있어요? 네. 성경 있으니까. 성경. 아 성경 가지고 있냐고 없어요. 안 가지고 있어. 왜 자? 우리 이세옥 장님 우리도 3단 16절 찾아서 한번 아, 컨서를 한번 우리도 3단 16절이요? 3단 1 6절 제가 우리 3단 1 6절 읽는 거라고 말하느냐는 오랫동안 <목소리> 성가도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 선생님, 성령이내 안에 있다는 것 알고 항상 있는 성령과 g s o n 성령과 교류 s 다는 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는 제가 설명고 하고 있죠 성전의 사람과 인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사람을 상대할까요? 요 어떤 부분을 상대하실까요? 성전의 사람 있나? 이 성전은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하나님은 외적인 성전의 사람이 몸을 상대하지 않아요. 무엇을 상대할까요? 성령. 바로 성령의 본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체의 속성인 생소. 영인체, 영인체의 속성인 그 영인체가 성장될 수 있는 그 본체는 바로 생소예요. <웃음> 생서 생소. 육신으로부터 생명요소 생력 요소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인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생소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말씀이다 날씨가 너무 떠 그런데 이런 <웃음> 거으시지요 생소 여러분, 생소! 생소! 생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여러분, 힘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이 말씀, 사랑을 지금, 사랑이 지금 약해서 여러분이 다 정신을. 그래서 지금 제가 큰 소리를 듣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이 말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인간 대학 때문에 주, 저, 저런 요신분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안으로 비댄주 못하잖아요. 좋은 사람의 말씀이 너무 반복한다. 또 하는 말씀 또 하시니. 하는 말씀 또 하니. 성전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사바골 선생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다. 그럴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나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바골 선생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을 중심삼고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럼 성령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어야 할 내가 본래 갖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성령! 주여 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 드려면, 망이 그 사람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랑해야지만 내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거는 우리 하원사 이제 요번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으로 내가, 내가 느낀 제 감정입니다. 감정입 그래서 제가 결국 아버지, 이 소자가 먼저 하원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으 주십시오. 정말로 하원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파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온질적인 사랑, 죄악에 적어하는 수많은 인류를 복귀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온질적인 사랑의 마음을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까지도 어떻게 됩니 신발 하십니까? 하는 사탄 신발 안 하시잖아. 자연 굴로 키우잖아요. 저 탄탄을 올림피아 호텔에서 사탄 굴복시켰어요크 대양 아, 빛이 비치고 그리고 정말로 모기떼들이 막 투시는 거 현장에서 방을 지대 오면서. 낚싯대를 떨어놓고 한 마리 한 마리 그 잡는 심장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몰이 났었지요. 그리고 그냥 뺏뺏에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방울지성에서 구경을 낳으시지요. 무슨 마음을? 마음을 갖고 낚으시는 거예요. 인류를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다시아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관 선생은 인간 어린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일찍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보이된 삶을 살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성령은 영의체는 육체에 보호되어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보위되지만 육체를 주관하는 몸을 주관하는 주체 중심은 뭡니까? 우리겁니 마음이잖아요. 어, 마음. 심성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상전의 동조왕어머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까? 아직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의 육죄의 사람의 몸으로만 끌려 살아오고 계시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관계를 끊고 그대가 지고 무슨 못하건오지 아니해요. 생기를그 코에 불어넣으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성령이 주는 기쁨을 기뻐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의식, 궁금한 생각도 알고 싶은 생각도 그 그대로 죽게 마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내줘요! 뜻대로 하소서. 이게 이렇게 기간이 길니까요 아, 입원한, 항자 입원한 기간이 복부제일병원의 일주일. 한양병원의 3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넘었잖아요.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한 걸다보죠아 이제 굉장히 기도하죠. 기도를 하지만은, <웃음> 나의 기도는 아버지가 응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느낌. 그랬을 때, 무슨 남편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때 당신이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아지가 응답 받고 응답 해주고 뭐의사에 아주 뭐 의술이의술이 기회 가지고 의술이 탁월해가지고 그역적인 영적인 염증과 육적인 염증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누가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을 이번 기간을 호의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바라는 마음, 마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너가 훈사냐 수부서리 사냐 우리 성전의 종회장이냐 주사답게 수도은 술에서 닿게 우리 동회회장 닿게 만들어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시름이랑 신을 이죠 보통 복통이죠 그럼, 그, 고통과 시련이, 헐라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하는, 그런 걸생각하면다 마지막으로 아버님 말씀을새지만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물꽃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아버님, 저희의 성신령을 성배해 주시사. 내 심령을 성별주는 것도 하나님의 물꽃 같은 심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를 중심상은 관련이는 최악이어서 정결하지 못한 어둠 불려남아 이달진데, 아버님의 물꽃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셨고, 이끌어지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하늘의 성령의 힘과 생명의 불로 전능의 하나님이여 불꽃같은 눈으로 나타나시어그거 하늘의 성령의 힘과 생명의 불로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어서 성령의 불길로서 저희들을 주원하시사 아버님은 사이 역사를 저희 객체들 느끼게 하 하나의 눈앞에 옮길 수 있고, 수고받을 수 있는 기한, 아버님 뿐이를, 아버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님 이 허락하여 주시는 저소에 세워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보아온다 아버님, 저희 자녀들을 불러 모신 것도 당신이어서 하고, 이왕자네 우리 이대왕님인유님 이욕선 왕빈 이걸 생각합니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도 당신이었고 이들을 권고하여 생명권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 것도 당신의 역사인 줄 알고 있어 우리. 당신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길로 허락하여 벼주시다 각자의 몸마음이 화홍하며 전체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부정하없도와주시오 아버지가 요하신 진성의 전체가 이 시간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주시옵소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니다이 길은 죽어 서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할 길입니다. 살아서 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가야 하는데 죽어서는 몇백년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계가서 몇천만대 노력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 복하기 위한 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지상에, 이 지상역에서 한 발짝 뛰면, 여기에서는 몇억만지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이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한 단계를 넘으려면, 저 나라에서는 수천남대의 단계를 겹쳐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과연, 우주적인 운명길이 있습니다. 여억천만년 걸렸으라도 내 영이 죽지 않은 이상, 우리 영이 죽지 않지요? 오내 영이 죽지 않은 이상, 그 영에 의해서라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국한의 시장에도 소식이었습니다. 사상가들께 아주 유명한 참 북한의 시안대을 승화했다고 그래서 잠깐 웃고 있습니다. 박우지 지상에서 3대와 공산협동을 알지 못한 보지만 한 입장에 살다가 가시는 한 생명의 혼을박우지 당신의 원한 번호로 수있는기을열었습니 잠깐 웃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론에서 살아서 이 길을 거쳐나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과연 과거의 선의 선의 들도 영원한 생을 위하여 일신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일신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일신상 일신상은 성령의 사람에서 있는 거예요. 성년의 사람에게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년의 사람, 이 외적인 몸에서 있는 거예요 일시 늘 신상의, 일신상의 뭘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나요? 우리대왕님 3대 왕권, 참가의 남님이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가야요 그거 완두하고, 맞아주고인정해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반대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천국에 한것도 우리는, 한번 가야 할게요 마지막 갈 때에,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이름으로, 서마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가고, 길러. 영계 강도가가정이라는 수백, 50, 수십 년, 수십 년. 아버지를 모시고, 청소성다 했다. 한 모의 튼주 칠, 독생년 교장 앞에 천사 한다. 시 마지막 으 문자. 요즘 그런 생각을 착 하는 요 그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못 나와서 성비를 물리거나, 그걸 불러주시고, 생명세계적 축복권을 불러주셔서, 이 생명 다 하는 날, 아버님, 고난, 고난, 고난, 영계관으로갈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해요. 이대 오늘 성령에 보이된 사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족과 왕비들이 다 되시어서 어차피 가야 얘기를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아주 아주 아주.